안녕하세요. 노예 2호, 2호 박주주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아태입니다. 여기는 지금 리플컴퍼니의 회사 로비고요. 회사 로비에는 어떤 x <놀람> x 있을까요? 노 어그레시브 플리즈? 어? 이그 새끼야. 뭐예요 그래도 오 이렇게 시작하는 거맞게 너무 대고 있어서 가지 뭐해요? 굉장히 열심히 만들 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다른데 쓸 촬영 소품을 음. 만들다가 이런 것도 하나 만들까 만들었는데. 뭐가 어, 던지는 거예요? 저 아니 아니 미친놈아. 아못 뭐, 받기. 아, 이것의 기능은 굉장히 심플하죠. 내 음. 구멍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겁니다. 아, 어. 뭐가 그럼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맞아. 이 공이. 아니, 저 구멍마다 뭐가 달라요? 어, 선물이 있나? 줘봐. 약간 어. 이런 식으로. 아, 뭐 똑같이 딱. 어? 해봐. 여기서 넣게어 okay. 뭐야 춰 응? 여기서 너, 여기서 해볼게. Okay. 오. 어? 뭐야. 아 여기 여기서 하면 게 어, 여기 okay. 뭐야. 어? 그래서 스타트 지점을 정해놨습니다. 음. 와. 와. 여기다가 음. 뭘 적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음. 네. 뭐할래요? 뭐할래요? 뭐할래요? 뭐할래요? 벌칙? 저 아, 우리 회사니까 네. 어 계급맞아요 그래가지고 다다다다다 회사 왕이 누굽니까? 저죠? 강부주님 아아 <웃음> 강부주님이죠 강고주님 하나 하고 응. 회사 대표 응. 부장님, 응. 부장님 응. 말단직원 오케이 그한 명은 노예로 마지막에는 노예로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강고주 <웃음> 내가 여기서부터 주님 제원야너 어떻게 그 자세가 돼? 아아아이거 어떻게 그 아, 되겠냐? 끝이잖아. 아. <놀린> 원래 같아요. <웃음> 어, 점수봉등이나 개구리나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뭔가 여기 딱 누르면 뭔가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그 장난감 아시죠? 개구리 <웃음> 장난감. <기울이잖니까>. 아, <웃음> 아. 여기 나오죠. 장난감이에요. <웃음> 이 장난감은 여기 나옵니다. <웃음> 오케이. 자, 그다음 노예. 그다음에 대표, 대표. <웃음> 근데 이게 대표가 선피디는 아니죠. 왜냐면 선피디 같은 대표는 노예잖아. 그런 쟤 <웃음> 맞아요. <웃음> 대표 대표 인범 어때요 대표 인범이에요 어?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 표인범을 올아 죄송합니다 보자 아. 자이룰렛의 공식사용법 가르쳐 드립니다 공어디있어요 저기요 공을 어. 저 뒤쪽에서부터 굴립니다 스타트까지 아! 그건 사용법이 아닌데 거기부터 스타트까지 굴립니다 쭉 이렇게 오, 오 뭐야? <웃음> 오! 오! 이거 아니 아시라 이거 여태에 미친거가 아 딴 먼저 주님이 될 수도 있어요 갑니다요 갑니다요 어! 해볼까! 우와아! 맞죠? 맞죠? 양대표입니다 여러분 자 대표이사 양재국씨 제가 취임식 있겠습니다 형님 대표가 10분동안 되셨는데 어떻게 10분만 되는거요? 뭐 계속 정해지는거요? 중간에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있으세요 중간에 바꿔시다 어 그래요 그래요 양대표고요 10분간 양대표고요 네 노예 걸리기만 해봐라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저는 그런데 시평적인 소직 문화를 선+ 선+ 선+ 이박수 선+ 요 선. 선+ 선+ 오 오. 오. 아. <웃음> 아. 자 노예 선+ 선+ 집갑니다 만호예. 자얼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자자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예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아 선+ 선+ 아.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자, 잠깐만. 주노의 심식들어 갑니다. 안녕하세요. 노예 2호 박주주. <웃음> 노예 2호가 어? 말을 하네요. 노예 1호가 말을 하네요. 아니, 이어알어왔어똑요 이호가 요호네요 이호가 이가말이호이네 제 저거 하고 싶어서 대표됐어 <웃음>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너무 해보고 싶었어 왜너 <웃음> 커피만 하던 내가 자 저는 광고주를 광고주를 목표로 너해 뭐 너해 뭐 너해 뭐 아. 어? 뭐야? 자, 야자 임부장님 <웃음> 노예들보다 <웃음> 낫다 <웃음> 나는 채마탱박주주보다 <체맛의> 낫다 <웃음> 오케이 <웃음> 어. 어? 저 임부장님 <웃음> 똥꼬 좀 닦게 물티슈랑 대변기 아, 좀 부탁해요 아. <웃음> <웃음> <웃음> 노예들아 네? <웃음> <웃음> 아, 이거 너무 해보 고, 싶었어 <목소리> 잠깐만요 그거 o i n me, don't worry. s u s t a 때그 me, don't 요 o r r 때 Sustain m 아 don't worry. Sustain me, don't worry. Sustain me, don't worry. Sustain me, 임부장 네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임부장입니다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웃음> 아 우리 노, 노예입니다 네 최노예라고 <웃음> 안녕하십니까 노예로서 부모를 다하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방노예입니다 자 이렇게 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 <웃음> 회사 보호가 있어요 뭐하세요? <웃음> <웃음> 자 제가 뭐하세요 하면 <웃음> 일하세요 일하세요. 아 일할게요? 죠 아, 일할게요 자 하나 둘 자. 뭐하세요? 일할게요! 자, 들어갑시다! 아, 이제 뭐하죠, 이 계급으로? 거의 지금 10분이 다 돼가는데 빨리 급해요! 빨리 네, 해주세요. 뭐 시키고 싶은 걸뭐 해보세요. 아, 이거 너무... 아, 그래요? 아, 저 뭔데, 전에... 뭔데요? 뭔데요, 아, 부장님? 말 시키지 마세요! 너희들끼리 빼빼로 게임을 하고임 <웃음> 부장님이 키고 아! 저 부장님 좋아합니다. 부장님다고 어? 하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어디든 분명히 이 나에게! 다 우리 부장 우리는 그런 거! 어럽다는 표현. 이런 거 부정적인 표현 나돼아 원합니다. 자, 그럼 빼빼로 말고 통크다떠세요통크 아, 맞습니다. 뭐든지 좋아. 네, 대표로서의 임기가 네. 1분 정도 남으셨는데 소감이 <웃음> 어떠신지? 아, <웃음> 얻은 게 있다면, 이 회사를 이끌어갈 때 팔로워들이 정말 중요하다. <웃음> <웃음> <웃음> 네. 대박! 갖고 왔습니다. 대표님. 어? 이거 이름 모르면 올면... 네. 드림이 그렇지 않나요? 크기가 아, 좀.. 아, 아니 그, 그, 그, 까봐 까봐 시가 같아서 시가 아 시가 아, 시가 아예 네. 번들어 오세요아 너무? 에헤 아니 들어 오실래요? 에헤헤 왜 스스로 한거죠? 제가 아, 그려보게 네. 부부로 왜 스스로 한거죠? 아 그냥 두리해봐 <웃음> 어? 어? 대님 네? 대표님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웃음> 반말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이 대표 자리에 아, 자신이 없습니다 아, 물러나도록 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시키는 걸 하는 게 편하군요. <웃음> 자, 10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웃음>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웃음> <웃음> <웃음> <최 대표님>. <웃음> <웃음> 네, 행복하네요. 부장, 열심히 하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최우수보다 잘와야 돼. 자 인부장 갑니다. 아! 자 보자 아! 자보은빨습니다 아, 아, 아. 무슨 아, 아. 일을 시키시든지 열심히 할 거고. 자 노예 1 2오씨 빽빽이 시작하세요. 빽빽이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어 그냥.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그냥. 그냥. <웃음> 할수 있는 일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이제 연인 관계들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결혼 <웃음> 정보회사인요 네, 결혼 정보회사인데 일단 회사 사원들의 결혼을 먼저 앞당기고 있죠. <웃음> 일단 너왜일 번과 이 번이 내일 결혼한다고 합니다. <웃음> 저는 신분 상승을 <웃음> 위해 대표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웃음> 가수라지마. <웃음> 자, 예, 너에게 뭐가 시킬 아, 일이 있다고. 1번, 거든지. 2번 빨리, 오겨도 하시잖아요. 네. 네. 맞아. 그 끝에서 못 보여준 거. 끝에서 <웃음> 못 보여준 게뭐있지 끝까지 같는데 끝까지 갔는데, 뭐. <웃음> <웃음> 끝까지 갔는데. 빨간색 해주고요, 네. 이렇게 색 식구구 딱지 해주고요. 이렇게 뭐. 어이이상 <웃음> <이렇게. 웃음> 소리. 하아! 하 내가 발이 좀건너안좋아서발좀 <웃음> 어, 예, 예. 마사지 해보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 하시는구나 너희 아, 아, 아, 대표님 아, 발응새가 아, 거룩합니다 아 맞아 주으러 가라니까 아축해아축해해얘 지금 뭐하자 저야 행복해하는 집 <웃음> 즐기게 아 어, 시원하다 <웃음> 얘 뭐야 이 신식 음. 마사지인가요? 아 참아 <웃음> 네. 발바닥을 못 만지겠습니 <웃음> 어. 아 즐거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사원들에게도 시킬게 했습니다 제가 뭐 가마를 타고 싶어가지고요 가마요? 네좀 가마를 좀 해보게 네, 마지막그로 남은 오븐을 감아타 하고, 아 이거, 이거, 이거... 하나, 둘, 셋. 야, 아, 나둘 셋... 아, 이거... 팔 이거... 것 이거... 데 아, 이거... 다 아, 이거... 다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다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 아, 아, 아, 우리 와이프라 와이프니까. 어? 아, 어? 와이프 특떻 어, 어, 해. 아와이프 와이프 어, 제가, 어, 어. 해. 이제 오피스 와이프 따로 있어요. 왜? 아 대표님. 아 재밌네 이렇게 보니까. 자 다음 대표님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대표야 대표님. 굉장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웃기게할 필요가 없을까? 야! 넌 거기가 어울려. 같지 너도. 맞 똑같은 노예 출신이야. 네가 흰건반이면 노예는 검은 건반이야 같이 있어야 돼? <웃음> 어, 어, 어. 오 오, 어! 부장이오 제일 좋은 됐다. 웃기지 않아도 되는 아, 어! <웃음> 부장이 되었습니다. 자, 오, 부장 웃겨야 다 부장님. 오장님부 부장님. 부장님. 부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부장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웃음> <웃음> 오케이, 자, 부장님 <웃음> 들의 장기자랑을 구경하는 타임이 있겠습니다. <웃음> 네, 네. 지금 바로 장기자랑을 해서 1등하는 사람을 노예에서 사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걸로. 저 1번 일반, 노예 1번이고요. 네. 아, 장기 하나 없어요. 진짜. 장기 하나 아, 없어. 아, 장기 다없다고요아 장기 없는 장기자랑도 어떻게 되냐고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리스펙트. 디스펙트 리스펙트. 아 너무 힘들어요. 자 점수 매겨 주시오. 아. 10점 만점에. 나... 와 진짜 1 7입니다제 잠귀자랑은 네. 설거지입니다. 빨리 네. 아, 설거지나 하겠습니다. 설거지를 제가 물어봐야 하나요? <웃음> 그래 아니죠. <알죠. 웃음> 그래 아니죠. <알죠>. 왜래아 <웃음> 그래, 이거 어, 이걸 왜 갖고 온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뭔가 끼고 싶네요. 네, 우리 언가 무슨 뭔가 알고 <잘> 있냐면 <웃음> 어? 잠기자랑 <저>, 보셨어요. <웃음> 저그 서로 연인들이 키스할 때 혀를 묘사해보겠습니다. <웃음> <모습>. 스럽게 <웃음> <안쓰럽게? 웃음> 맞나요? 설마, 설마 진보하게 비벼 비벼, 아니죠? 아니 조작하게 아니죠 아니죠? 지금 아니죠? 아니죠? 아 이거, 아 이거 뺏으면 어떻게해요 자신이 없어요! 야! 너무 진보해! 왜한 전이야? 자, 점수 매기겠습니다. 10점만 좀이점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는 이 회사의 비주얼로서 피들스틱 댄서가 가고 요 피들스틱 댄서? 이라고 저 닮은 챔버가 있거든요. <웃음> 네. 피데스는 붕을 쓰면 허수비에 되는데. 아니야, 뭘로 먹기 노예 킹, 노예 킹! <웃음> 자, 노예 대장님. 자, 일단 너네 눈 가마를 태우거라. 어떻게 인 드릴까요? 고장 가 보고 없으제 트레이드박스 해가지 근데 가방 착용감이 너무 <웃음> 들어요 별소안 나있어 별로였어 이거? 아 빨리 안 와서 우리가 함께 도아줘나 못하나 아, 진짜? 아 그래? 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임기가 1분 남으셨는데 소감한 말씀 아 저는 10분 동안 너무 행복하고 알찼습니다장은웃기잖아 <웃음> 뭐. 된다 <웃음> 부장님이 네. <웃음> 웃겨 웃겼어 웃기, 웃기는 그 부담감을 느끼길 바랐는데 저희가 느꼈네요 지금 웬일시지 <웃음> 이거 땀 차요 땀 차서 안 웃겨져 잘 아, 힘들어 이거만 이제 아니, 이제 그만해도 <웃음> 될것 같아 우리는 모두 수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아, 아, 아, 왜 계급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요 어, 사회주의자예요 <웃음> 사회주의자 네, 계급을 나나요 아 저는요 사회주의자는 <웃음> <웃음> 모두 다 공평하다 <웃음> 저는 시장자본주의를 강력하게 믿습니다 아 이게 우리 회사는 내기가 없으면 안되더라고요 <웃음> 이게 이 두사람때문에요 이 사실 욕망으로 가득한 놈비 응. <웃음> 사실 여러분 오늘 모은 이유는 이것때문이 아니고 뭐야? 이제 서로 선물 교환하기로 했잖아요 <웃음> 네.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서로 상처받았으니까 이걸로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 선물 교환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콘텐츠 따로 나갈 거잖아요 네? 그쵸? <웃음>